제부터 영적으로 영적인 순례자 영적인 순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음, 어떻게 오늘 기도가 좀잘 되셨나요? 어제는 예, 5시까지 하셨다면서요? 기도를 4시까지 했어요? 5시까지 했어요? 어제 월요일날 예? 4시? 5시? 그러면 1시 40분이니까 한참 더남았네 아, 아까 예배소스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각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능력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시의 것들은 은사의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구원 얻게 만들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꽉 차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보여줄 수 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에 하기 전에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보여줘야 믿는다니까요 능력을 체험시켜야 믿고 보여줘야 믿고 확실하게 본인이 경험을 해야 주님 옆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두 주인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두 주인 시대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눈에서도 불이 나고 이렇게 입에서도 불이 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자 사람의 영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이 풍성함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내 영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내 영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것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건지는데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계속 충돌하거든요. 빛의 영들과 빛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마귀의 자식들 세상에 있는 사탄의 영들과 계속 충돌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도 임하고 마음에도 임하고 또 우리 생각에도 임하고 우리 말과 행실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내 영혼의 깊숙한 꽃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영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으로 그 영혼들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혼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개시들과 능력들이 지금 이 땅으로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상관없어요 이 땅이 풀어져야 이 땅에 있는 그 개시와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주여 개시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나에게 풀어지게 없어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섬김의 은사를 주옵소서 시 그러니까 지금은 토탈 시대예요 토탈 시대 토탈 시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빌려서 한껏 사용하고 주님 나라에 갔어요 자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넓게 하시고 성령께서 깊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높이 또 넓게 깊이 그 성령의 눈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계시와 환상이 너무 많이 파노라마처럼 풀어져 가지고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그 환상은 이런 것이다 주님도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요 그건 이것이다 주님 이것은 뭡니까? 그건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어서 계속 풀어지는데 완전히 무슨 환상의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기억을 하려고 무진 예를 썼는데 그 순간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겔에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발목, 무릎, 허리, 가슴 헤엄치고 막 다니면서 헤엄치지 못할 강처럼 바다처럼 쭉 흘러서 주님 이 발목이 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이 차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허리까지 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할렐루야 은혜의 계시 속에 풍덩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꾸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무슨 꿈을 꾸는다고 이건, 이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꿈을 꾸면 대충은 윤곽이 잡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성령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한몸같이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늘 계시는 삶이 일체세요 일체. 늘 함께 하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제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표현을 할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일곱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일곱 영은 일곱 가지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꼭 일곱 가지만 행하시는 분이냐? 아니죠. 일곱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 영, 계시의 영, 말씀의 영, 치유의 영, 이름 붙이게 나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인간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은 능력을 표현하도록 어떤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성령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구돌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성령님도 눈, 코, 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뿐만 아니고, 예수님 뿐만 아니고, 성령님도 한 인격이 있어요. 인격. 지, 정, 의. 성령님도 말씀을 내주시고, 성령님 돈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성령님도 예.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볼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들을 수 있고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고 형태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비둘기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바람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웃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의 기름 부비 확 임해서 나타나시고 임재의 거룩함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세미하게 말썽으로또 역사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사람들을 얼마나 변덕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사람을 변덕스럽게 그렇게 몰아가요 요새 계속 서울시장 죽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데그 양반이 이 땅에서 무슨 유명한 일을 했느냐 그 일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죄를 짓게 했느냐. 동성년의자들을 위해서, 퀴어축제를 위해서, 시청 앞에 이걸 그냥 완전히 개방해서, 마음껏 이 타락을 조장하고 타락을 유발을 했어요. 죽지 않을 수가 없죠. 회개가 없는 산 성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자기 인기 끌어들려고 인기 위주의 정책은요 타락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권이 오래가고 정권 뿐만 아니라 사람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래 살고 창소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개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 6.25 한번 보세요 나라가 절대 안 났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6.25가 나서 난터전을 벌려고 그래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인 거야. 나라를 위해서 뭐 자기 목숨 한 목숨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젊은이들의 목숨.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야. 네?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려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해요. 교기를 핍박해요 점점 위험하게 가고 있어요. 위험, 위험, 위험천만스럽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쉴새 없이 바뀌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실수 없이 밖에 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몰아가요 왜다 사람들이 다 가치 어떠한 선한 가치를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 틀리잖아요 정치인들의 가치가 있고 믿는 자의 가치가 있고 안면자의 가치가 있고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데 가치가 얼마 세상적인 가치 얼마 못 가요. 가치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쓸모, 쓸모 있는 중요한 부분이 가치라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하루도 안 가요. 실수 없이 이 가치가 바뀌어 뒤죽박죽이야. 가치와 질서가 수시로 바뀌어져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뒤바뀌게 하는 가치와 어떤 질서가 또 뒤바뀌고 법이 바뀌고 막 이러는데 결국엔 사람을 수시로 표현하게 만들어요 이따지었다 하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보다는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정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말의 징조, 재앙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전징이 일어났대야, 어느 나라에서 홍수가 일어났대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누가 예언했대야, 세상이곧 망한다 그런대야. 그러니까, 우리를 주변에 있는 그런 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안에 는 모든 세상의 모든 정보속으로 우리를 막 밀어넣어요. 우리를 밀어넣어. 여러분 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조차도 우리에게는 미혹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같이 해시다 정보는 맞을 수도 있지만 미혹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마다 사람들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기 정보를 다 까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찍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반짝반짝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이렇게 하면서 그 구독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구독자 유튜버들은 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슥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해서 이것이 인터넷 어떤 무기 체계 이것이 어떤 신앙 체계 종말에 대한 문제 재앙에 대한 문제로 계속 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정도가 심해서 은사들도 믿을 필요 없다 방언도 할 필요 없다 개시 끝났다 이렇게 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정보 플러스 잘못된 용성 플러스 계속 플러스가 돼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정보 속으로 막 밀어붙여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압박을 당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고요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님께 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돕, 돕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성령님 말고 어떤 tv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휙휙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빠져버리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 까먹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제 시간 문제 성령님은 우리와 계속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까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나 버리지 말아라 네 속에는 내가 있다 나를 인식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어떤 정보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확실한 뉴스나 어떤 방송매체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할렐루야 같이 하자 성령님은 나를 끝없이 갈망하신다 성령님은 끝없이 나에게 요구하셔 성령님의 내 안에서 가둬놔 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 가만 계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님은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해 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네 옆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리스 존사나 여러분 아기 있는지 3살 4살짜리가 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정민이만 봐도 엄마가 그다없이 옆에 있잖아 잡고 움직일 때 움직이 따라가고 잘못, 어? 잘못한 잘못거 있으면 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거 먹으면 먹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거 보면 보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돼 그거 하면 안돼 이거, 이거 위험해 왜칼 만지면 안돼 계속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부엌에 가서 어린이들 좀막 막 기고 뒤집고 그러면 아무거나 다 만지잖아요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뜨거운 물인지도 모르고 막 만져요 그러다 튀기도 하고 어른들은 그걸 하니까 맞고 맞고 맞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위에 안에 밖에 앞에 뒤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너 그거 보면 안돼너 그렇게 움직이면 안돼 영혼 배려 너 그런 생각하면 안돼너 타락해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영으로 살아야지 성년께서 옆에서 계속 사인을 하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세 살짜리, 네 달짜리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절벽인지 벼랑인지, 바다인지 강인지 빠져 죽을지 모르는데도 귀신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독사 가서 확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세상에는 모든 문화는 이런 것들이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 중독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육체는 세상 것과 접촉을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왜? 육체가 그걸 하잖아요 육체. 최소한으로 건강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운동도 해야 되고 내 정신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영도 신경 써야 되고 복잡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첫째 영적 순례자이기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간구하며 말씀을 읽으며.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우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군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그리스도인데 오늘 하루 또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사인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눈물 보다가 무슨 말을 하다가, 무슨 소리를 듣다가 성령님의 비밀을 거스리거나, 성령님을 속삭여 하신다면 용서해 주시고, 할수에서 미리 차단하게 여쭈셨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영이 열어진다면 악한 영이시 레들를좀 보게 하시고, 영이 안 열려도. 사람이 나하고 만나든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정보가 저 핸드폰을 통해서 티을를 흘러나와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 경고한 말씀을 주십사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신 말씀이시시다며 내가 듣기 하옵소서 아저 말은 주의적이게 하는 말이라면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밀의 기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말씀이 막 풀어져요 이렇게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은 풀어지고 있고, 계시도 풀어지고 있고, 은사도 풀어지고 있고, 등록도 풀어지고 있고, 삼김과 헌신도 풀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구 어느 한쪽 구석에는 열렬하게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어느 시대를 가는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쓰시거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거든요. 또 어떨 때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랴 시편 81장에 있는거죠 때로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님을 할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넓고 크고 길게 깊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런 기도에 기도 하다가 한참 영조 들어가서 막 불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오는고 주님 불이 꺼졌습니까?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껴팍하니까 세상의 영이 내 몸에 달라붙어서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걸 탁탁 떨어뜨리는 일이에 회개하고 대접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팍팍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점점점점 점점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불의 영이 확 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마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막 불도장을 새기는 것을 봤어요 네. 자기 이마 가운데가 움직였다 보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움직여도 불도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 합시다 <웃음> 억지라도 아멘 하면 또 움직일지 보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고 날마다 훈련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이런 경건이 이런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깊이 깊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성봐 성장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내 감정적인 치유도 받아야 되고요 어떤 내가 정서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사단이 내 정서를 막 공격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도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은혜스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무질서게 살았다면 질서 있게 사는 것도 내 몸에 자동적으로 몸에 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좀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좀 거칠다. 나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좀잘 받는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성령받으면 다 회복되고 지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사람들늘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체는 약하도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 육, 육, 육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 놓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빈을 보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다 좀 도와주세요. 은과 그거 내게 그나사는 예수로 분들 그러라 내게 있는 것로 내게 준다. 예. 기도하는 사람 속에 무엇이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병고치는 능력 밖에 없어요 병고치는 능력이 있다 내가 확인한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일어나서 세워버리면 그 순간에 주님이 깜짝 놀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일어와 일어와 내가 다뭘 짓게. 절대 능력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고 가서도 내가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 전에, 우리 그 김반석 집사님이 자기가 치운사를 받았대요. 치운, 치운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눈이 이렇게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이런 사람한테 사역을 받았대 그래서 예 사역 받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숙소로 끌고 가가지고 나한테 불받으면 다 병도 나고 다 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있거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갔다 그러고 누가 와서 자기, 자기 숙소에 여기 숙소에 있는 옷도 다 찢었다 그러고 그래서 CCTV에 막 틀어서 보자고 그러고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것도 병이야 병 근데 모든 병을 다 치료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막불세가고 했더니 그분한테 불받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때고때고 뒹굴 죽을 뻔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허세가 심하거나, 허풍이 심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같이 합시다. 허, 허풍 떨지 말자. 허세, 허세 하면 안돼요. 허세. 은사가 있으면 있스므로 고개를 숙이고, 또내 입으로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야. 가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고칠등말등 하죠 그렇게 도 하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귀시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들리고 들렸다 할지라도 이걸 다 풀어서는 안 돼요 왜 입에서 탁 풀어서 가지고 나중에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것이 들통날 때는 어떻게 하게 뒷감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초반에 은사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 번씩 우리나라를 막막이사람들로막 몰아가잖아요 시한뭐 종말로 인제 누구니 존재이라냐 어쩌니 외국에 있는 사회자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다막았다또다 또 그렇게 또 사기쳐요 그런데 절대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 성숙은 순례자의 길은 누가 가는 것이냐 당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길만 터덕터덕 간다고 순례자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길을 그냥 순례자라 그러니까 노래 몇개 부르고 나그네 길처럼 오늘도 걷는다만은 정치 없는 이 발길 많이 들어보는 것 같죠. 낙원의 설름을 부르면서 가는 그게 아니고 순례자의 길은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몸부림을 채야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 못 받아 죽는 마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몸부림을 치야만 영적 성숙과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신의 감정, 지성, 우지 모두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성숙한데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 문제 많죠? 감정이 막 굉장히 성숙한 거 같은데 지적으로 생각이 없어 그러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장애 그래서 그 지적인 장애가 있으면 급수를 받잖아요 적인 장애가 있으면 직장에 나가도 얼마 못 입고 나와요. 전에 우리에게 왔던 누구야? 그 병천인가? 그 애가 자기가 직장에 가는 데마다 지가 그만두면서 스트레스 받아 스스로도 그 그래. 엊그제도 만났어요. 전으로 한번 만나서 상담한다. 그래서 그래, 병천아. 너왜 직장 나가면 일주도 못 버티고 그냥 어? 응? 그러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직장에서 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 너가 맞춰 가야지 이 녀석아 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직장 사냐 직장 다니냐 다 그것을 감싸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을 직업을 소개해 준 사람이 또 일주일 있다가 3일 있다가 그만두고 오면은 또 가서 직업소개서 또 오는 거야 구청에서 뭐 소개하고 다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마지막이야 근데 또 쫓겨났어 쫓겨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가 일하기 싫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만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도 치료받아야 돼 의지가 약하면 내 의지도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충신이 너무 약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나는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다 치유받을 덕목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도 감정도 우지도다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을 통틀어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요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은 활화상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설득을 해야 돼요. 자기름을 대면서. 김 목사야, 정신 차려라. 너 성령의 능력 받았잖아. 성령님을 의지하잖아. 왜이 모양이냐, 이놈아.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너 영으로 살아야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 너의지가왜그 모양이야. 너 정신이 왜그 모양이야. 너는 지적으로 너는 문제가 많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성숙이 안된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영원히 동고동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수준의 문제예요 수준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이고 불량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릇의 문제야 그릇의 문제 내가 잘 깨지는 사기 사금팔이 그릇이 되느냐 내가 은 그릇이 되느냐 동 그릇이 되느냐 금 그릇이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한다는 것은 늘 꼭 깨끗하게 살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중에 하루 오늘도 내가 경건의일 연습하고 이건 내 믿음의 불량내영적 수준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문제 이걸 가닥가닥 채워가는 저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순례자로서 하루 걸어가야 될 분량을 채워갑니다. 부숴져야 될 분량을 채우고 치유받을 분량을 채워가면서 주님 나라에 또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고침받을 부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가게 하시고 가득가득 주님과 함께 채워줘서 영적 순리자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